그건 아니지, 잡았고 그렇지 지만 잡았고 그렇지 와망치는 안돼 <웃음> 나이스 네 바로 이제 바로 이제 새로 생긴 모드인 전판에는 이제 샤터 데스매치 개인 데스매치를 한번 해봤고 이제 팀 데스매치를 한번 해볼텐데요 그 전에 설명을 이제 읽고 들어가보면 30킬 이제 팀 데스매치는 30킬이고 그 아예 죽은 상태로 이제 스택을 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메르시가 다시 살리면은 그킬 수치가 다시 깎여요 그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가 된다고 하는데 어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데스매치 같은 경우에는 로드오그가 버프를 먹었고 그래서 좀 바뀐점이 많아가지고 일단 로드오그가 굉장히 주력인걸 볼수 있었어요 겐지가 은근히 주력인게 좀 의외지만 잘했나보죠? 하지만 여기서는 메르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살리는게 저게 스택을 깎아먹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생각해봐요 5킬을 했는데 5킬이 다시 줄어들어 이건 너무 절망적이란 말이죠 자 과연 메르시를 어? 남극? 엥? 이게 팀 데스매치야? 싫어? 진짜? 아 팀이랑 합세서 하는게 아니라 그냥 막 하는거네? 이런 연병아 그냥 이렇게 킬을 하는거네 핫와 나이스 그래 야 이렇게 30킬을 하면 되는구나 잠깐만 난입을 해버렸는데? 아나 아, 나. 괴롭 피디 어, 뭐야. 탄조네 뭔가 겐지가 좀 빨라진 것 같다? 기분 탓인가? 어, 아, 아! 겐지가 좀 빨라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겐지가 약간 빨라진 것 같은데? 수류탄 <웃음> <웃음> 참내 아이고 어 한조 아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잡았고 그렇지 지금 잡았고 으 아, 그렇지! 아, 와 망치는 안돼! <웃음> 나이스 적당 나이스 아 잡았다! 아! 아섯 나이스 라인까지 깔끔하게 좋았어 어어 가만히 겐지니까 잘 되네 아 근데 겐지 스피드가 좀 빨라진 것 같은데 아, 진짜로 힐벤 오 나이스 허. 들어와 들어와 아 근데 이게 난입해가지고 조금 난입해가지고 혼잡한 상태에서 했네. 괜찮아 괜찮아. 오호 지금 크래시 이제 쉐도우 플레이도 먹었고 이제 대충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죠. 네. 퐁. 아이고 잘했네 잘했네 어..근데 아, 이제 난입을 해가지고 자 한게임만 더 해보는걸로? 한게임 더 해보는걸로? 자 매치가 잡혔고 아! 아그 맵만..무조건 그 맵만, 그 맵만 되는게 아니구나 무조건 그.. 남극기지 맵만 되는게 아니구나 이제 네크로폴리스 맵은 제가 안해봤거든요? 이거 생겼을 때 음자 이번판은 어떻게 될지 자 데스매치 그냥 무작정 킬하면 돼요 다 죽여 다 죽이면 돼 저스트 킬링 어 뭐야 핫핫핫 그렇지 나의 겐제 아직 죽지 않았군요 이리 이리로 와라 핫핫 그렇지 아이고, 축걸 맞았네. 자,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들어, 라인 들어, 라인 들어. 그렇지, 하나, 아! 나이스 잡았다! 오나이나 하나, 다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오야. 아이고 이거 특이한 가안 되네. <웃음> 괜찮아요. 저는 지금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정신승리라고 하죠.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 난 잘하고 있어. 오케이. 다쓸 준비가 됐다. 아. 아, 안돼. <웃음> 아이고. 아아 아, 이게 아예예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궁키 서 궁극기. I my ultimate is ready. My ultimate is ready. 와 와. 솔저 투사차도 좀 빨라진 거 같은데? 아. 솔저 투가 야, 왜 이렇게 빨라진 거 같냐? 야, 이거 봐. 원래 이랬어? 원래 이랬나? 어, 야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솔저 투사체가 왜 이렇게 빨라진 거 같지? 내 기억에.. 내 기억 속에 솔저는 저렇게 빠르지 않아 자킬 저희가 2킬 앞서 있어요 여기는 에 KD가 안 뜨네 아 같이 간다 저러면 스택이 초기화되나? 아이거 아아 왜왜 점프가 안 되니? 어이 기화나어 어, 뭐지? 스스 솔직히가 좀빨라진것 같은데? 아니, 가 뭐지? 기분 탓인가? 어, 야, 야, 야, 잠깐만. 아잉. 아, 이거? 이거? 가어 잠깐만. 거 이거? 이1 7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데거이 이거? 아. 안돼 안 돼. 19킬. 어, 20킬. 리스케. 잘한다 우리 팀. 어, 라이즈. 2피스 저리가. 아, 오바잖아. 어, 뺏겼다. 뺏겼다. 안 돼. 안 돼. 실수 아, 없지. 실수 없지. 실수 없지. 실수 없지. 실수 없지. 와우! 아. 실수 없지. 이렇게 질순 없어 오야오야어 나이스 어. 하... 자다 죽어라 그렇지 그렇지 아 아깝다 조금만 더 침착했었어야 되는데 아 아이야이야이게 뭐야 연막탄 <웃음> 이심킬이심킬 26킬, 26킬. 안돼 안돼 안돼 안먹어야돼 오케이 나이스 킬 아이고 아저씨 아저씨 살살 어 화면을 이겨 아이고 안돼 아 등피스트 쏘다니는 거봐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 아.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안 돼! 졌어. 아. 아, 이걸 지네. 이렇게 이제 팀 데스 매치까지 해 봤는데 결국은 또 졌네요. 아, 아쉽다. 전파는 확실히 이겼는데. 어우. 이상하게 솔저 투수체가 빨라진 것 같다? 패치됐나봐요? 패치내역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아무튼 이렇게 4대4 데스매치까지 해봤는데 어 확실히 원래 이제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팀플레이를 지향하는 게임으로 기획됐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얼핏 인터뷰를 들었는데 오버워치의 원래 기획 의도와는 벗어나는 팀 데스매치는 절대 안 넣는다고 했거든요? 데스매치랑 근데 거짓말처럼 넣어주네? 아, 뭐, 게임이 좀지루한 자기들이 생각대로 안 굴러가면 자기들이 말한 거랑 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죠. 뭐 아무튼 이제 팀 데스매치랑 데스매치를 한 번씩 해봤는데 상당히 재밌어요. 상당히 지금 재밌고 그 전에 오버워치에서 느껴볼 수 없었던 맛들이 이제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플레이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도 어서 빨리 플레이 보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